한정 물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밸런스 포스처, 리포머부터 네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현대인들, 통증 하나 없으신 분들 없으세요? 어깨, 뭐등 그냥 뭐 어디든지 다 허리든지 다 맞아요. 통증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병원을 가고 마사지를 받는 것 자체도 내 시간과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렇죠. 정말 집에서 필라테스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겠어요, 그렇죠. 효과를. 그죠 그래서 밸런스 포스터를 정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밸런스 포스터의 모양부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봐요. 네네. 자,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자. 여기가 베이스 패널, 네. 아치바 두 개, 네. 바디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요 소재도 저는 네. 사실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서 네네. 너무 튼튼한 것 같아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고무 알러지가 있고 플라스틱 알러지가 있어서 음, 플라스틱이나 네. 고무로 만든 다양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기구들을 음. 쓰지를 못해요. 자작나무에다가 고무나무 박. 네. 자작나무는 틀어짐이 가장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오.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고무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얘가 다른 나무보다 탄성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네. 몸에 닿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나무가 고무나무거든요. 음. 그래서 자작나무랑 고무나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좀더 이제 스페지 텐데 날씨들이 네네. 그런 틀어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을 네네.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피디님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포스처 하시잖아요. <웃음> 온몸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오, 여러분. 네네. 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밸런스 포스처를 운동했거든요. 네네. 네, 리사님 자작나무 오, 소재가 좋으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뭐 틀어짐이나 뭔가 갈라짐이나 네네. 이런 걱정 없이 사용하실 네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네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와, 오늘 정말 운동, 원장님. 톡톡히 운동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웃음> 제가 또 다이어트를 1년간 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밸런스 포스처가 이 통증을 잡아주면서 몸까지 슬림하게 만들어주니까 네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네, 라고. 맞아요. 네. 아,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 밸런스 포스처 리포어를 어, 필라테스 운동기구인 리 포머 위에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발아 풋바에다가 발을 올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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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근육을 네. 깊이 풀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아치바인거죠. 네. 네. 와 힐송님 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 구매 후 승모근 등 마사지용으로 사용중인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네요. 아, 예. 구입 추천합니다. 네, 네. 와 20년도에. 제가 음. 2020년도에 밸런스 포스처를 와디즈에서 네, 판매를 네, 네, 네.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네. 초창기여서 와디지에서 판매했다 판매하면서 네. 어, 이런 손잡이를 만들어달라는지 네. 아니면 리포머랑 같이 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달라 아. 아니면 홈트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달라 아. 이런 주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주문을 다 받아들여서 요번에 아. 정말 새롭게 론칭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은 지금 벌써 2년 전부터 네네. 지금 다들 효과를 보시고 원장님한테 계속 요구사항을 네네. 하셔서 지금 오늘날까지 네네. 온 겁니다 그래서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도 제가 1년간 사용을 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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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엄청나게 활용도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바디바 있잖아요. 요 바디바로 발을 꾹꾹 눌러주잖아요. 네네. 명상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는데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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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포스처로 어깨랑 등을 풀고 나니까 네네. 그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아 그렇죠. 너무 예. 좋아요. 저희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찐 사용 후기가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아. 리얼 사용 후기이고요. 네. 그 기업 유튜버 네. 이신 분은 항상 목에 목 디스크를 하고 목 디스크를 하고 계셨어요. 보호대를. 네, 보호대를 하고 계시고 아.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을 네. 방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실 수가 없으셨던 분이신데 아. 이 밸런스 포스처를 사용하면서. 네.